알파, 알파 드래곤 가라고 <웃음> 20마리 테크렉스를 그, 제네시스에서 구해왔습니다. 어, 일단 이 렉스를 키워주신 블루님께 감사드리고, 어, 스탯이 하나당 다 미쳤어요, 그냥. 근데 15만이에요, 재기게 그냥. 어, 일단 혹시 몰라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어, 잘못때 알파 드래곤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냥 털린것 같은데. 나오자마 자, 렛츠, 렛츠고! 파이팅! 와 에이. 진짜 많다 최대한 가까운거 골라, 골라야겠네 오우 진짜 많네 알파 드래곤입니다 오, 오 마이 갓 야아오 <웃음>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소세히 정리부터 할게요 일렬로 합시다. 24분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제보자님, 스탯치가 미쳐가지고 공룡들이 아주 스태치 미쳤어요. 네, 드래곤이지 다 써요 저희. 드래곤이. 프레스옵니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와우. 에. 네, 에, 데미지 가지도 않아요. 넥서한테 230배. 알파가 맞는지 의심갈 정도죠. 오. 오 근데 브레스 한대 맞고 테크 지금 반피 날라갔는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조심해요. 네. 아파요 아파. 생각 이상인데? 알파나 알파네. 알파네. 와우. 아빠 상황 봐서 바로 바꿔야 돼요. 못나가겠네데어서 진짜로? 제대로 꼈네, 이거. 제대로 꼈다, 제대로 꼈다. <웃음> 네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꼈네, 나이스. 뷰라 게임은 대단했다못 <웃음> 나가, 못 나가. 나도 못 나가. 길도안 <웃음> 들어가. 어, 날아간다. 까비, 까비. 저걸로가 우리는 지금 공룡 채로 말고 저희 체널 꺼야 돼요. 계속 예, 갑시다. 하울링 한번 멋있게 하기 전에 오우야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주 봐. 한번 별로 안아 저거 유, 약간 유성 유상, 유성처럼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표피면돼요새로각와 이게 이게 뭐야? 아, 기가 막트서 궁금해지네, 이제. <웃음> 기가 막트 무리가 좀 먼저 죽을 것 같은데요? <웃음> 야, 너 내려! 가즈 <웃음> 와, 진짜 재밌었어, 지금. 와, 이거는 뭐, 미쳤네, 그냥. <웃음> 오! 한 마리 죽어었다어디어 <웃음> 아, 이제 한마리야죽였네와 나도 물고 싶어. 가리에데미지 뜨는 거 봐. 오, 진 오, 오, 오, 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가라. 아, <웃음> 수고했고. 나아플리 겁나 많아. 나이스 도자였습니다. 야, 몇 마리 죽었지? 아까 네, 네 마리?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웃음> 그것도 범위가 겹쳐서 그래요. <웃음> 네 마리밖에 <막> 안 죽었네. <웃음> 여러분, 여기까지 알파 드래곤 공략이었습니다. 공략이라기보단 보드에서 즐기는 아이더스입니다. <웃음> 바이바이